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리하모니 레슨 목마른 사슴이라는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악보는 없는데 다 아는 노래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C장 조고요 이런 노래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네 마디만 보셨는데 코드 진행은 c 코드 그리고 g 베이스는 내려가고요 b로 그리고 a 마이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a 마이너인데 베이스가 g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대놓고 c 코드로 가도 괜찮고요 그리고 4도 하면 f 나오고 그리고 바로 g로 가는데 그 마디에 f 다음에 d 마이너 7을 넣기도 하고요 네 g 5도 하음 어, 이렇게 되는 코드 진행인데 이거를 약간의 코드들 안에 넣음으로써 다른 느낌을 좀줄수 있어요 A 바이너 A 단조의 1도 화음이죠 C장조의 나란한 조이기도 하고요 이 A 바이너의 5도 화음인 E를 빌려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목마른 사슴 시는 물 이런식으로 느낌이 좀 다르죠 사슴 근데 이런 비슷한 노래를 이걸 적용을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 E를 쓰니까 G 대신 G샵을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노래선율에 G가 소리 계속 있으면은 이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 내려오니까 한건데 이게 만약에 목마른 사슴 이렇게 되는 노래다 하면 목마른 사슴 할때 사와 이 음이랑 부딪혀서 어 이런 경우에는 안 어울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아요 이 노래는 잘 맞으니까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 6도 화음으로 가기 위한 5도 화음을 빌려왔는데 이것을 조금 더 꼬아서 하나를 더 넣을게요 a 단조에 2도 화음인 B-Diminish Diminish 7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반감 7화음을 넣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 a 단조에 2도 화음을 넣는 거예요 2도 화음을 넣고 당연히 5도 화음으로 갔다가 다시 1도 화음 A로 올 거예요 이걸 c 장조에서 빌려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목마르 사슴신의 이건 약간 부딪치긴 해요. 목마른 할 때는 소리인데 이런 화음을 썼으니까요. 이게 잘 어울리는 경우 더 착붙게 어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노래는 좀덜 어울리긴 하지만 그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목마른 사슴신넷그 다음 코드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F장조에 2도 함인 G마이너와 5도 함인 C 그 다음에 F로 갈거예요 그거를 다음에 나올 F코드 전에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런 느낌입니다 연속해서 볼게요 목마른 사슴 시는 물을 찾아 헤매 F가 나오기 전에 2도 5도 1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이두 가지 A마이너로 가기위한 2도 5도 1도 그 다음에 F로 가기위한 2도 5도 1도 이것만 잘 써먹어도 어, 남들과 똑같이 않게 치면서 그러면서 세련된 코드 어디선가 들어본 코드 어? 저거 어떻게 하는거지?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코드들을 여러분들은 치실 수 있을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도하고 오도로 가지 않고 2도 반음이 내려와 버려요. 이것 또한 잘 어울리는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음, F#7의 플랫 5, 아 메이저 7의 플랫 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적용을 하다 보면 괜찮게 나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노래는 C장조 말고도 D장조로도 많이 아보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넷 할때6도화음이 B 마이너라는 거죠. B 마이너로 가기 위해서 2, 5번을 쓴다. 그러면은 2도화음인 C# 마이너 아, C 샵 마이너 세븐의 플랫 파이브를 쓰면 이런 코드가 나와요 그리고 5도 화음인 F 샵 혹은 세븐이 나오는게 되죠 그러면 목마른 사슴 신의 이런식으로 되죠 그 다음 4도 화음은 G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2,5,1을 쓰면은 물을 차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성이든 다쓸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서 2, 5, 1을 쓴다면 말이죠. 네, 이번 레슨은 목마른 사슴이라는 노래로 화음을 안에 어떻게 넣는지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미 우리가 다듣 고 아는 음악들이잖아요. 이런 코드들은 없는 진행인데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 그런 진행이 아닌 노래도 이런 식으로 넣어서 색다르게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 하나 배워 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